이리와, 아빠? 아빠한테 가. 그 봐, 아빠한테 가. 아빠한테 가. 그 봐, 아빠한테 가 봐. 아빠한테 가봐, 무서워. 음. 일로 와봐. 음.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가봐 무서워 <목소리>